예언이 아십니까 어떤 분이 솔리드 웍스 어셈블리와 관련돼서 그 어셈블리를 도면화 시키는 과정에서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질문하신 사항은 이런 거였습니다 원래 어셈블리 파일을 물 뭐, 분해된 거는 빼고요 조립된 상태로 도면화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에 있는 부품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뭐 투명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실선을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석전부품만 이렇게 반투명으로 포기한다든지 뭐 이런식의 어떤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솔리드웍스에만 그런 기능이 없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있죠?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표시 상태를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표시 상태도 설정하고 컴피그레이션하고 그러니까 연동을 한다고 러면 아주 강력한 기능이 되는데 자 표시 상태가 무엇인지 한번 보죠 요 예제 파일을 제가 열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그러 내부에 축이 안보이는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짝이로 보이는 거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얼 비어 그래픽이 켜져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켜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표시 상태를 미리 만들어 놓은게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드느냐 여기입니다 c o n 레이션 매니저 t i o 탭 보시면 하단에 보면요 표시 상태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시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원본은 그냥 표시 상태 1로 쓸 거고요. 두 개를 더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빈 공간 있죠? 마우스 오른쪽 표시 상태 추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죠.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표시 상태 3이 활성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1로 가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렇 지금의 뭐 똑같은 거죠. 1 상태 그대로 두고요. 저는 이 상태에다가 한번 이것처럼 바꿔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아이콘만 두 번째 본체 있죠. 본체만 좀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표시 상태 2로 해놓고요. 여기 와서 조금 여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띵 누르면 이게 확장이 됩니다. 이게 본체죠. 그렇죠? 이 본체의 어떤 표시 방식을 언선 제거를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시 상태를 바꾸면 바꾸면 자동으로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리로 가볼까요? 1번은 원래대로 2번은 이렇게 간단하죠? 그럼 3번으로 맞춰놓고요. 저몇 개의 부품만 본체 그 다음에 커버 두 개, 세개 잡고요. 뭐 여기까지 잡을까요? 잡고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표시 방식을 저는 음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음영로 하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여기서 투명도 변경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물론 뭐 굳이 투, 어, 투명도만 좀 변경해 놓고 나머지 선은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표시를 그냥 모서리 표시 엄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조금 더 지저분해 보이죠 그냥 여러번 설명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식으로 여기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없애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게 어디에 저장이 되겠습니까 표지 3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표지상태 1이고요2 3 어떻습니까 잘 되어있죠 요 상태에서 바로 도면을 얻는 바 보죠 어셈블리에서 도면 작성하겠습니다 확인요 자 뭐 A2 정도로 쓰죠. 탁기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누르고요. 현재 열려있는 거 새로 포기하죠. 현재 요거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면서 여기 보면 표의상태 1, 2, 3이라고 있죠. 1로 가져올까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키워볼까요? 1대1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 이거죠. 선이 너무 굵어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고, 품질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가져올까요? 자, 가져오는데 이게 지금 막 이게 수평 수직이 걸리죠? 이게 싫으시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위치에 딱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난 표시 상태 2로 하죠? 그렇죠? 요걸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대1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고품질로 하죠. 고품질. 자세 번째 감 가져와 보죠 얘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고품질로 하고요 그 다음에 1대1로 좀 확대를 해보자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어? 표시상 3으로 가져와있네요자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대1로 해놓고 다시 한번 고품질로 이게 고품질로 해도 이게 선이 좀 굵어 보여요 이상하게 예. 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양한 모양의 어떤 음, 어셈블리를 표현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여기서 특정 여기 있죠 마우스 오른쪽 속성이 들어오셔야죠 뷰 속성이 들어오시면 뭐 이런 것도 있죠 특정 부품을 숨긴다든지 보인다든지 그래서 아니면 뭐이 부품은 찍고 숨긴다 적용하면 숨겨지겠죠 다시 보이게 하고 싶으면 얘를 삭제해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표시하고 싶으면요 요거, 삭제, 적용, 하면 다시 보일 겁니다. 언선 보이기, 부품 찍으시고요. 적용, 하면, 네, 언선 제거 모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언선이 보일 겁니다. 이런 식이 되버리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었으니까, 적용하고요. 다시 표시 상태 2로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로 맞춰야지만이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어, 뭐 샘플리 파일이다. 그러면 항상 이런 상태 말고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분이 도면화 시킬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을 놓으시고 표의 상태라는 어 약간의 어떤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